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디자이너였다. 어릴 때부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그런 약재들,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학교 다니다가 미터 파파넥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많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아 내가 지금까지 약자를 위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디자인을 통해서 어, 좋은 일을 할수 있겠구나 특히 약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평소에도 <웃음> 그래서 그뭐 일부러 어떤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좀 시선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구성원들이 있으면 관찰하는 습관을 이제 갖게 되었고 그런 사용자 행동 같은 걸 많이 보는 게 중요해서 어늘 이제 시선을 그러니까 눈과 귀를 열어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자전거는 어 거기에서 이제 그 컨셉은 그 이제 물론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제안하는 거였었는데, 거기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여성의 경우에, 특히 이제 치마를 입은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행동 자체가 보면 어느 정도 자전거를 굴르고, 그 다음에 타고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보면은 프레임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프레임을 아래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 치마를 입은 여성도 쉽게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고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그 운행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피로도를 위해서 백서포트를 이렇게 마련을 했었어요. 금천 서울시 금천구에 지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벨리의 공공환경을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실제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표준 디자인을 몇개 이제 제안했는데 디지털 안내 사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디지털 안내 사인을 이제 제안했어요. 기본적으로 그지벨를 지벨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 안내하고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데,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그런 그 약자를 위해서, 어, 굉장히 이제 좀 배려를 해서 디자인을 제안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촉각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이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터페이스 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적에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어그 인터페이스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쉽게 길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어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죠.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사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중장애인 화장실을 위한 가변형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세면대. 그 다음에 뭐 샤워기,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샤워기, 뭐, 또 그, 인대주택의 샤워기 같은 걸 이제 디자인하는 것인데, 공중장애인 세넨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극단적인 사용자가 중증장애인들이에요. 그, 중증장애를 가진 예를 들어 전동일체 사용자인 경우에는, 일단,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이제, 겨우인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워서, 그 세면대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 와서, 어, 용결을 보고 나서 손 씻게끔 하는, 어,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이제 특허 출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네. 어, 서울시와 서울 디자인 재단 지원을 받아서 그 버스의 이동성을 위한 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 이제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그다음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버스 운행 정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 재미있게 우리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근밀의 버스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안했어요. 생각나는 두 가지 이제 그 주요 컨셉트는 어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물론 그게 이제 휠체어 사용자만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한 어떤 컨셉이었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당연히 사용하게 되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주 사용자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모차 이용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로 이제 그러고 보니까 다 바퀴 사용 바퀴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데 그런 사용자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셉 스페이스라는 것을 제안했었어요. 을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재밌다고 느꼈는지, 그래서 그게 몇년 전부터 새롭게 이제 그 개발되는, 출시되는 어, 대중버스에, 버스에, 서울시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어,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보면은 버스 이용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약자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버스 이용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 어떤 시각장애인이나 버스 이용자가 미리 이제 그 버스 종류장에 예약을 하고 자기 원하는 버스를 예약을 하고 그 정보가 그 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끔 되게끔 하는 그런 건데 특허를 받았어요. 타인과 적절하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거죠. 결국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정말 참 좋고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도시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편리하게 사용하기, 그 도시를 이용하고 <웃음> 향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지만 디자인이 사실은 그 디자인의 역할이 디자인이 어떤 무기로서의 디자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극단적인 사용자를 위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같이 살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떤 사용자는 굉장히 편리해지는데 어떤 사용자는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회 구성원들이 약간씩 양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 디자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서 디자인한다는 것 네. 그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학생들을 특히 사용자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얘기를 해보고 네. 왜냐하면 관찰하다 보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배경을 물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이든 공공 시설을 한번 자기 이용을 해보고 그죠 그렇게 공감을 해야 비로소 디자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일단 사용자를 다양한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컨셉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Thank you.